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으셨어요? 오 아직은 안 받았나 그럼? 아니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어요? 어 선생님은요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추리 앞에 쫙 놔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죠 선생님 집 주변에는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 사진 찍은 거 선생님이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, 이제 오늘이요. 마지막 크리스마스 곡인데 어우,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좋아하는 곡은 많은데요.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노트들이 많아서 우리가 배운 노트 중에서 크리스마스 곡을 할려니까 곡이 없어요. 그래서 별로 그냥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노트 배우는 생각하고 선생님 크리스마스 곡 하나 어렵게 어렵게 찾았어요. 이곡 알래나 모르겠네. Cooking Once Less. 어,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쳐볼게요. 크리스마스 곡이긴 한데요 우리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음,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앞보를 볼까요? 어, 우리가 아는 옷이 많아요 일단 C가 너무 많죠? 음, C가 많은면 일단 쉬워요 그 다음? 스탭법이고 그 다음 또 많은 옷이 뭐죠? G 하고 A, left hand 아이 두논만 알면요 이 노래 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곡은 정말 쉬워요 자 한번 가볼게요 Right hand petition 손을 찾고요 Right hand는 C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What about the time signature? 박자는 어떻게 되죠? 4, 4 그래서 한마디 안에 몇 박자가 있다고요? 네 박자 오케이 1, 2 3, 4 이렇게 가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, 2, 3, GO! C, C, C, Step Up! C, C, 그리고 Left h and G, 1, 2, Step Up! Step up, down, up, oh, 그리고 b 다그 다음, right hand C again One, two, one, two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? 어, oh, 뭐라요 Right hand인데요 Second line 그럼 뭔지 기억나세요? 첫 번째 라인이 이고 그 다음 라인이 G예요 Skip, skip, skip, c s skip이잖아요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G Line, second line이 G Line이니까 G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.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쭉 미끄럼틀 다들 내려와요. Step down, down, down, down, down, down. 그리고 C까지 안 갑니다. C 없어요. 어디로 가요? e 로 가죠. down. 그리고 여기에 C가 있어요. t o come. 그 다음 right hand는 끝났고 left hand는? 어, oh, 에이 왜? 첫 번째 왜 위에 있는 라인이니까 Left hand. A, 그 다음. C, two. C, t 그 다음은 어디에요? Left h a 제일 위에 스페이스가 어디라고요? G. G. 오, oh, 그래서 쉽죠. 사실은요, 이게 우리가 배운 크리스마스 곡들 중에서 제일 쉬울 수 있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한 이유는 노래를 잘 몰라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끼거든요. 그런데 노트는 정말 쉬워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더 가볼 거예요. 이번에는 조금 빨리. Fine hand position, ready? 준비되셨죠? o two, three, go! 됐어요? 음, 크리스마스 곡 다섯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? 아니,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곡 말고, 우리가 배운 거 다섯 개 중에서 누가 지금 내가 안 가르쳐 준거 얘기한 사람 있어요. 그거 말고. <웃음> 다음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배우려면요 샵도 배워야 되고 플랫도 배워야 되고 이 다섯 개보다 더 올라간 노트들도 배워야 해요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들이랑 샵인 플랫은요 오! 내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더많은곡칠수 있어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나면 2017년도 가고 2018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또하 학년 올라가네요 어... 선생님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음, 기쁜 거는요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픈 거는요 슬픈 거는요 한살더 먹는 건 별로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좋죠 빨리빨리 크니까 <웃음>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신나게 보내시고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원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꼭이루어지기 바라고요. 선생님은 내년에 다시 뵐게요. 그동안 잘 지내세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 그럼 선생님 내려대 보겠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세요. 안녕